One, two, three, four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만약 그대 마음이 변하면. 내 맘이 나를 떠나면 망설이지. 돌아보지 말아요 내가 파고 죽을 것만 같아도 나를 그냥 무시하면 돼요 차라리 잔인해지세요 대답 수는 없겠죠 그대의 마음은 하나만 말해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제발 대답해줘요 그대의 진심을 무슨 말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그대가 원하는 그냥 그것으로요 그냥 날 떠나가